근데 음. 이 사람들은 얼굴이 알려지기보다도 노래가 알려질 것 같은데? 약간 질투가 많을 것 어, 같은 맞아. 사람이 하나가 있어! 앞에서만 친한것 같고, 뒤에서는 각자 노는것 같은 느낌이야. 그럼 각자를 봤을 때는 자기만의 매력이 어, 엄청 확실해. 맞아. 근데 뭉쳐놓으면 아니요. 꽝이야. 기대는 국사도안할것 <웃음> 같은데? 아니 다행히이 사주로는 한국에서 떨려만 있잖아. 네. 안녕하세요. 연어신당 연예에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정궁입니다. 오늘 컨셉 동자 마, 맞으시죠? 아, 그 동자는그런데 동자? 동자는 치마안 음 입어요. 아. 동경해요. 동네님. 진짜. <웃음> 오늘은 제가 좋아서 갖고 오는 아이템이에요. 카드 라는 그룹 아세요? 아, 아요 나는 언니가 말해서 알지 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웃음>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혼성 그룹은 말이 많아. 맞죠. 혼성 그룹이 그래서 유지가 되기가 쉽지 않음 그래서 나왔죠. 갖고 온거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조 다른 것 같아. 반응은 있을 것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음. 이사람들의 얼굴이 알려지기보다도 노래가 알려질 것 같은데? 어떻게든 알려지면 아, 좋은데 어, 어, 연예인이라는 건 음. 결국엔 내 얼굴 알려지자고 하는 일이잖아 어, 어, 근데 그거는 조금.. 어, 음.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각자 각자들길리 있잖아. 앞에서만 친한 것 같고 뒤에서는 각자 노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정말 일도 음. 묶인 사람. 각자들로 봤을 때는 사주들이 다 끼가 기...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기... 뭉쳐서는 뭐가 안 나오는 느낌? 그럼 각자를 봤을 때는 자기만의 매력이 어, 맞아. 엄청 확실해. 맞아. 근데 뭉쳐놓으면 아니야. 꽝이야. 그 영향력이 같이 뭔가 내가 없는 게 얘가 있고. 맞아? 주고받고가 어,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음. 막히는 느낌이야. 이 그룹은 나가 잘 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음, 음. 내가 혼자 음. 크려면 은 내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지금 그냥 꾸역꾸역 어. 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야. 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안 됐던 거고 음. 얼굴이 안 알려졌던 거고.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한 마음인 거야. 같이 뭔가 잘 되고 싶은 그모양에 응. 일이라면 일. 그거 딱 오로지 그거 응. 딱 하나. 일로만 봤을 때는 응. 실력이 겸비되어 있는. 응. 음 남자 두 분이 뭔가 더 끼가 더 많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음. 각자 활동을 했었을 때 자기 매력, 매력들이 뚜렷하고 음. 그게 굉장히 잘될 걸로 보인다라는 게 있어. 음. 이 매튜키? 음. 이 사람이 조금 그래 보여. 약간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잘할 것 같은 음. 느낌이 좀 들어요. 이분들도 뭔가 구설이 음.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사운드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김태형이 이 사람을 만약에 좋아해? 내가 이 사람 팬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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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속사도안할것 같은데. 뭔가 밀어주는 힘이 있기는 있지만 제대로 잘 밀어주고 있는 느낌은 아니야. 지금 이분들 그러면 명백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이시나요? 유지? 네. 아니. 쉽지는 않아. 응. 얼른 얼른 각자들 커가지고 얼른 얼른 자기들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개인으로 나가야 돼. 이네명 중에도 그냥 손에 꼽을만한 인기 멤버가 음.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각자 빨리 자기 자리를 잡아서 빨리 그냥 음. 이렇게 하라는 거지. 아니 당연히 이사주로는 한국에서 뜰려만있잖아 음. 음. 뭔가 자기만의 끼가 확실하게 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확실한 끼 이건 모르겠고 그냥 지금은 어떻게든 버무려져서 어울려 있으니까 하는 거고 해외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 자체 그냥 자체로도 그냥 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뭔가 멤버들 간에 끈끈함이 있어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몇 년을 버텨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끈끈함이 연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약간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음. 게더 많아 약간 질투가 많을 것 같은 어, 사람이 하나가 있어 서로 간에 이렇게 경쟁하는 게 조금 음, 음. 더 많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그, 그래도 이번에 이제 음. 다시 새롭게 돌아왔으니까 응원 한 마디 해주세요. 얼굴이 알려지는 것보다 노래만 알려줘도 그냥 감사하구나를 생각을 하고 <웃음> 내가 따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끼를 만들어. 준비해야 될것 같아. 응. 그러고 우리나라보다 해외 나가서 그런 거 인터뷰를 많이 한다던가 예능을 뭐 한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 네. 동문도? 응. 네. 이하동문입니다. 네.